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지금 경선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신동보 전 해군 제독이신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어떻게 대선 출마를 어,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아 어, 지금... 그 대선 주자들이 많은데요, 예를.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짚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 부정선거 문제죠. 아,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우선. 제가 그, 지난 7월 2 7일날그 대선 출마 선언을 국회 소통관에서 네. 했는데요. 네. 거기 공약이 16개 중에 14번째에, 네. 그, 탄핵 공장및 부정 선거 억 규명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마 제가 대선 주자 중에 공식 선언문에 그 처음으로 제가 저, 명기를 한 아. 사람일 겁니다. 아, 공약에 아주 부정 선거를 명시했다?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부정 선거를 그러면 우리, 에, 후보님이 어떻게 뭐 밝힐 수 있다는 겁니까? 아, 지금, 그, 증거가, 뭐, 솔직히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음, 예, 그리고 뭐, 6, 6월 28일 날, 그, 특히 민경욱 의원 지역구. 재검표. 민수울, 그 재검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미, 그, 투표지에 손댄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관외 투표하고 대부분 투표 차이가 뭐, 300장이나 발생하고, 이건 완전 선거 무효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외에도 뭐, 여러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네. 이, 저, 이 부정선거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 대통령 당선 자체가 네.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울산시장. 네. 그 30년 친구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하고 경찰이 뭐 선거 공작에 조직적으로 저 관여한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도,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요? 네. <웃음> 그리고 사회로 부정선거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당연히. 네. 그러한데 맛을 드리는 이 정권이. 네. 그뭐저황상으로도저 선거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음. 뭐, 뭐, 정확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저 심동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뭐 부정선거 이거 막 아주 제대로 싹 조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1등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웃음> 대통령이 된다는 가능성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정선거하고 싸우실 거예요, 앞으로? 아, 제가, 저, 저, 국민의힘에. 네. 지금, 경선 후보로 정식으로 아직 등록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예. 저, 저, 저, 저 등록을 하고 본격, 네. 토론만 할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때 제가 이거 문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예. 지금은 예비 후보입니까? 예비 후보가 아니고요. 예비 후보도 출하답니다. 아니네. 아, 출마자. 출마 선언만. 네. 예, 지난 7월 27일을 했는데. 네. 예,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아직 안 했다 보니까 네. 언론에서 뭐 별로 그렇게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저희 여기는 이제 사진에는 예비후보라고 네. 썼는데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마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마자로 출마... 하겠습니다. 네, 대선 네, 네, 네. 국민의힘 대선 출마자 심동보 어, 전해군 네, 네, 네, 제도로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에, 뭐 대통령이 현대로서 죄송합니다만 가능성이. 예,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예정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미 공약에, 네. 아마 현재까지 대선 출마자 중에 음. 공약을 선언문에 네. 16개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또 공약에 명시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저그 이후에 이제 한교환전 그 대표마... 아니 처음 주장하는 것도 주장 좋으시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 주장했다는 아, 그러니까 것만으로. 건...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다 질문할 겁니다, 제가. 예. 아저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네, 부정 선거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시겠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권역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저 후보들 말이에요. 아마 저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왜냐하면 아. 제 공약을 저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 그렇죠. 예, 그게 저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 좀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한 방에 한 방에 네. 이거 완전 다 보내버리겠습니다. 제가. 한 방에 아 역시 <웃음> 그 해군 제독님다운 저 군인 정신으로 한 방에. 아 이거 뻔한 건데 이걸 왜 그저 그, 저, 그 이렇게 비겁하게 예. 명식이 대통령이 되어 있다는 사람이 예. 이것에 대해서 자꾸 기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이죠 그리고 저 국민의힘도 문제가 예. 이준석 당대표부터 예. 어? 예. 론으로 자꾸 이거 치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저 세게 나오시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이제 그걸 주장을 그렇죠. 평소에 예. 예, 많이 예.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집중적으로 그뭐 그런 할 예정이시죠? 국가기 네. 이슈는 네. 제가 집중 공략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대선 후보 중에 네. 유일하게 제가 저 안보 국가 안보 전략 전문가예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내년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저 상위권 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네. 아니, 법전 출신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망친 이 나라를 법전 출신 나라한테 그 맡기, 고될 그, 정도로, 그렇게 한강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맞아요. 그다음 사항이. 아하, 예. 그리고 북한 한번 보십시오. 게 심지어는 이게 저, 오늘, 뉴스에도 북한이. 네. 그, 저, 저, 지령을 저, 2019년 6월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도 참패에 몰아넣어야 한다. 네. 예. 예. 그런 그러니까 니 이게, 이 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요. 만악의 근원인데, 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저, 공시적으로 언급한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 제가, 저, 되면은, 이 북한 체제 완전 청산하겠다고, 저, 또공약이이어놨거든요 아, 북한 체제를 청산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걸 어떻게 청산해요? 방법. 아, 저는 확실한 보관이 있어요. 어, 그게. 제가 여러 가지, 그, 저, 연설 또는, 그 저, 기고문을 통해서 많이 주장했는데요. 북한은요, 네. 자유의 파도가 넘어가면은 이거요. 음. 북한의 전략적 중심 자체가 무너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무너지면요, 북한 체제는 완전히 이제 와야 됩니다. 예. 제,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 그 방법 하나만 소개시켜 주 주시면. 그 한마디로 저 사실 투사라 그랬는데요. 네. 그, 트루스 프로젝션요. 그러니까 북한의 자유 파도를 넘쳐 넘쳐 보내면은. 네. 북한 주민들이 각성해서 저항 의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 북한의 그 가짜 리더십 자체가 김정은. 네. 이게 완전히 와야 될 뿐입니다. 그럼 북한 체제 자체가 없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소위 전략적 중심이 김정은 가짜 리드식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만 공략하면 그냥 무너져요. 어. 그래서 대북 전담군까지 그거 만들어가지고 풍선도 못날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 그게 중요한 건데, 여론전이. 네네. 저는 그, 그 보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걸 막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어...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그저 여적제 소위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이 항적한 제. 네. 이걸 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본인이 그러게요. 어, 네. 그리고 이번에 로지 의심받고 있고. 예.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이번에 그저 간첩 사건 아시죠? 네, 네. 간첩 저네명이서 문재인 캠프 그렇죠.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딱한게 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저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네. 예, 예. 간첩이 아니고는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하는 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니까. 어. 아, 예. 그 제가 저는 이번에 당선될 자신이 있는데요. 아마 엄청 긴장할 겁니다. 그 기존 대선 후보들도. 네. 어, 예. 아유, 또. 그리... 주요 매이지 언론도 굉장히 부담을 가진것 같고요. 네. 어유, 굉장히 자신만만하시네요. <웃음> 아, 아, 아,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셔도 이렇게 자신만만. 아, 제가 아직 경선 후보로 등, 등록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또제저 출마 선언문을 보고 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일부러 네. 좀 빼는 것 같아요. 어. 좀 그런 증언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네. 아마 제가 정시으로 해가지고 토론에 나가면은 네. 한 방이서 다저 나가 떨어질 겁니다. 네, 토론해서 특히 부정선거 아주 저, 그렇죠. 저 다른 후보들한테 집중 공략하고 그래서 언론에 좀 주목도 받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더 커지게끔 애써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심동보. 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저, 국민의 대선 후보 중에. 네. 벌써, 저, 계속, 한교안 전 대표에 의해서, 뭐, 안상수, 장기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박찬주 예비역 대장도, 저, 출마선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분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 음. 지금 부정선거 이걸, 저, 어, 규명하겠다고. 아, 한, 좋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일 먼저, 그, 저, 공, 공식적으로. 출마 선문에맹시해서 제기한 사람입니다. 네, 제일 먼저도 중요하지만요. 네. 제가 밝히는데 제일 가장 혁혁한 노력을 아, 제가 해주십시오. 선봉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혁한 결과를 좀 만들어 내주십시오. 알겠 예. 예. Yes, yes. 네,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동보 국민의힘 대선 출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자막에 예비 후보라고 쓴 거는 저가 이제 에, 미리. 사전에 잘 몰라서 쓴그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 맞이합니다. 다섯 분이나 지금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 공약에 놓고 밝히겠다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 예, 천대엽 재판관님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예, 잘 판단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